시간당 1,200만원 스마트스토어로 따진다라고 하면 스마트스토어가 한달 만에 빅파워가 됐으니까 헉? 그때 당시 매출이 한, 한 달에 한 6천 정도? 할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고비이안 들어가고 그다 음 아, 구매가 그래.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을 찾게 된 거죠 이건 비밀이라도 얘기해 주실 수있 네, 집에서 엑셀만 하시면 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은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365 팩토리 저희 대표님과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일단 이365 팩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네이버에서 혹시 애플망고를 검색해 보셨거나 아니면 요즘에 또 초당 초등... 옥수수 그쵸.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이쪽을 검색을 해보셨으면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사이트 스마트스토어를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외의 사이트도 또 여러 개를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소개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에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로 활동하는 이름은 꾸롱이입니다. 꾸롱이. 꾸롱이. 네, 네. 네. 꾸롱이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농산물. 여... 농산물을 만진 지는 벌써 이제 한 11년 차 정도 됐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산물을 이제 다루고, 원래는 채소가 주였지만, 아버지가 이제 채소를 하고 계셔서 그게 주였지만, 저는 이제 먹는 게 필요하다, 주적으로. 음. 그래서 과일로 좀 뛰어들어서 음. 지금 하고 있는 지가 이제 한 11년 차 정도 오, 됐고. 아, 11년 차. 네. 그리고 이제 뭐 그전에는 뭐 11년 동안 계속 쭉 만진 건 아니고, 중간에 좀 시험시험 만졌죠. 그러다가 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온라인에 들어온지는 2년돼 2년 가지고 2년 동안에 이제 좀 폭풍성장을 하고 있는. 음 온라인 들어오기 전에는 매출이 좀 어느 정도였나요? 어 온라인을 맨 처음에 오기 전에는 네. 저희가 따로 제가 뭐 따로 하고 있진 않았었어요. 음... 네 따로 뭐를 하고 있진 않았고 그때 당시에 저가 하고 싶었던 거는 프로그램을 좀 배우고 있었었어요. 아 이제는 그러면 만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좀이 업에 그렇죠. 발을 들여놓기는 네. 했지만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시진 않으신 그런 거였요 어, 계속 하다가 네. 저도 이제 뭐 풍파를 맞아가지고 한번 아 어렸을 때 어렸을 때네 농산물로 어렸을 때 풍파를 나이가 3 0대 그렇죠 서른 하나 아 서른 31? 하나 네 서른 하나입니다 여러분 서른 31 하나인데 네. 풍파를 벌써 맞았다고 그렇죠. <웃음> 네, 얘기하시는데 네. 경력은 1 1 년차. 네. 스무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전부터 했죠. 아버지 따라 다니면서. 아 네. 그러면 어떤 풍파를 맞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전처리 사업으로 해서 네네. 야채를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관공소에 네네. 특히 이제 유명한 이제 저기 그 정선의 카지노, 어 정선에 있는 호텔들. 어 어. 계보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쓸수 있게끔 양파를 까서 준다든지 응. 물을 씻어서 준다든지 이런 응. 사업을 하고 있었었죠. 근데 망했나요? 그렇죠. 풍바. 풍비 박사요. 그때 당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 정리를 하면서 응. 정리를 싹 그냥 끝내고 응. 떠나야겠다 싶어서 아... 안했었죠 사업 그러면 손해가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 어, 아니요. 손해. 어, 이,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이게 한 번에 거래처가 한 번에 팡! 끊기면 음. 그게 딱 끝이기 때문에 음. 최대한 빨리 정리하면 빨리 정리할수록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아, 음. 어, 마이너스는 없어요? 네. 아, 이게 농산물이 약간 매력이 있는한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만약에 원물들이 있다. 음, 음. 그냥 공판장으로 다 밀어내면 다음날 결제가 다 돼요, 현금으로. 그냥 한마디로 망했지만 어떤. 되게 큰 마이너스 손실을 갖기보다는 그렇죠.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음이 네.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냥 거래처가 사라졌다 아... <웃음> 이 정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웃음> <웃음> 어찌 보면 고정적으로 나한테 한 달에 얼마씩 갖다주는 업체가 있었던 건데 그쵸? 그 업체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시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음. 강원도는 특색이 있어서 시즌도 있고 있다라 보니까 음. 어, 손님이 없으면 발주가 완전히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 어... 이런 상황들을 한세세 세 사이클 정도 느끼다 보니까 어허. 그만해야겠다. 그는 아, 생각이 들어서 현타가 오셨군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다시 온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셔서 제기를 하실 수 있으셨나요? 사실 온라인에 들어온 거는 제가 2년 전에 네. 이제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었어요 었 음, 음.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만지고 음. 유망 있는 데로 가서 편안하게 돈 벌자 음, 음. 아, 돈도 계속 받을 수 있고 어, 나이가 젊으셨으니까 아무래도 20대 후반에 좀 선택하실 수 그쵸.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배우다가 솔직히 말하면 쿠팡이라는 곳에 이제 그 쿠팡을 이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었그 전에는 쿠팡이라는 곳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사업자를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볼까? 하다가 들어가서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게 농산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어, 농산물이 많이 없었죠, 그때. 네, 그래서 어, 괜찮겠다 싶어서 절임배추를 한번 올려봤는데 한달 사이에 매출이 한 8천 정도? <웃음> 절임배추 또 시기 딱 맞게 그렇죠. 김작 시즌에 올리셨나 보네요. 네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에 좀 맛을 보셨나 그렇죠. 봐요. 음. 하루 아침에 그냥 한 이틀 정도는 주문이 안 들어오다가 음. 3일째부터 정신을 음. 못 차릴 정도로 들어오더라고요. 절임배추 한번 예, 네. 리듬 타면 장난 아니죠. 그렇게 시작해서 음. 아 내가 해야겠다 다시 음. 이래서 그냥. 농산물을 다시 또 취급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배우는 것들 때리치우고 때리 네. 다시 농산물로 그렇죠. 손을 또 잡고 온라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네. 시작하셨나 보네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시작하신지 2년 차신데 네. 2년 차 처음에는 이 절임 배추 하나 사실 절임 배추라는 상품이 딱 김장 시즌 아니면 사실 잘안 나가는 상품이거요 키워드 검색량이 거의 네. 없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 상품은 시즌성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상품들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네. 매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상품 말고 온라인 진짜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온라인 해야겠다 이 절임배추가 처음이었어요 딱요거 다음 상품 뭐였어요? 스테비아 방울토마토였죠 대표님 상품 이런 거 어디에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도 그냥 좀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상품을 제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전화 몇통 하면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농산물을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누구한테 전화 한통 하고 누구한테 전화 한통 해보면 어디에 있어 가봐 라고 얘기하니까 가서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 구독자님도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온라인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꼭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무엇인가 위탁 도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렇게 발품을 팔고 주변에 있는 인맥을 활용하는 결국은 모든 사업은 인맥 사업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인맥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라인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사업에 처음이고 농산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표님처럼 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힘들... 이제는 대표님을 알게 되셨으니까 <웃음> 네, 이 정도로 모든 것을 다가지 네. 않았나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들어오셨던 <웃음>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이 상품도 굉장히 히트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또 음. 또 맞물렸어요. 이게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를 찾고 난 다음에 네. 찾은 다음에 등록하자마자 음. 검색 키워드가 막 20만씩 올라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오르막길을 또 타기 시작했죠. 그때가 아마 홈쇼핑에 나오고 막이 이 사람 네. 저 사람 먹고 인스타랑 뭐 유튜브랑 거기에서 막 이렇게 먹으면서 진짜 맛있다 뭐 네. 해가지고 음. 나왔었던 그때 또 운에 또 같이 올라 타셔서 네. 대표님 운 타고 나신 것 같아요. 또 사실 운이라는 사실 우리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도한번더 느낄 수 맞아요. 있게 되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그러시면은 운도 <웃음> 따. 지만 운도 사실은 실력이라는 말도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려면 나만의 판매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무리 상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노출이 안 되고 판매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대표님은 판매를 하실 때 어떤 좀 노하우를 대표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게좀 있으신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절인 배추로 뭐, 떡상 아닌 떡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테비아 방울 토마토로 또한번더 치고 올라갔어요. 그때가 매출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때가 저희가 대략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로 따진다라고 하면, 스마트 스토어가 한달 만에 빅파워가 됐으니까. 한달 만에 빅파워? 네. 네. 한달 빅파워 됐으니까, 그때 당시 매출이 한, 한 달에 한 6천 정도? 어... 그러면 이렇게 6천만 원까지 매출이 상품이 좋아가지고 사실 이건는 어부질도 약간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즌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흐름이 홀라이져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은 그 외에 다른 상품들도 계속해서 아, 더 가져와야겠다는 라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랬을 때좀더 직접적으로 매출이 더 많이 올랐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구독자님께 어떠한 노하우를 좀 소개해 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시즌 상품을 가장 많이 노렸어요. 음. 그러니까 제철 상품을 일단 1순위로 다 꼽았고 음. 그다음에 1년 동안에 돌아가는 사이클로 나올 수 있는 농산물을 찾아놨던 거죠. 음. 근데 이게 또그 농산물이 또 주품목이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바로 먹을 수 있는 음. 소비자 입에 바로 들어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만 찾은 거죠. 음. 근데 그런 상품을 찾다 보니까 어, 그럼 결국에 내가 노출이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광고를 배우기 시작했죠 음. 혼자서 저 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나 쌤님거뭐 이제 뭐 다른 분거다 음. 뭐 보면서 엄청나게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유튜브로 공부하신 거예요네 유튜브로 공부했어요 음. 저 그러다가 유튜버만 보고 아 근데 음. 막상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따라하려고 하니까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한 빅파워가 됐으니까 음. 할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공고를안 들어가고 <웃음> <웃음> <웃음> 그쵸, 구자가 열리는 게 하나 있죠 그쵸, 그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웃음>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아... 그때 그러면은 뭐 말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라이브 커머스에 그냥 바로 끼워드신 거예요? 네, 그냥 그냥 상품만 갖다 놓고 핸드폰 카메라 하나 놓고 음. 그냥 시작했죠. 여분들은 네. 라이브 커머스에 굉장히 큰 희망을 걸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라이브 음. 할때 하면 땅 터져가지고 뭐 몇,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네. 벌줄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전혀 아니죠. 처음에 사실 매출이 나온 것도 사실 굉장히 신기한 네.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79명. 네. 네. <웃음> 그러면 대표님.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실 때 가지시는 이제 한번 하고 나니까 사실 첫 발을 내딛는 게 힘들지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좀더 쉬우셨을 것 같은데 계속했습니다. 매일 하셨어요? 네, 매일 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대를 음. 다 돌려봤어요. 시간을 돌려서 네 시간을 어떻게 찾았냐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도 이제 알고 계신 게 뭐냐면 홈쇼핑이 언제 판매되는 지가 가장 많이 알거든요 음. 이 시간대를 직접적으로 돌려봤죠 음. 그래서 제가 아,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서 싹 돌려봤습니다 음. 거의 한 일주일에 뭐 다섯번 여섯번 계속 시간대로 아. 그다 구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을 찾게 된 거죠 아. 저만의 이제 시간대를 찾게 된 거예요 이건 비밀이라서 얘기해 주실 수있어 있죠 있죠 이거 다, <웃음> 에, 다 공개가 가능하죠 오케이 이거는 제가 뒤쪽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38,000원 이렇게 네. 벌었는데 최고 매출까지 찍었다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셨나요? 시간당 1,200만원 시간당 1,200이요? 네한시간에 1,280 얼마 정도 찍었던 거예요 가가 얼마인데요? 4,800원이었던 것 같아요. 4,800원으로 네. 1,200만원이요? 네. 2,500세트. 여기 판매왕이 지금 와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과일왕이 아니라 <웃음> 네, 판매왕이 여기 와계시는데 이 정도로 라이브 커머스를 뭔가 열심히 연구하시고 사실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광고나 이런 걸 봤지만 네. 그런 것들보다 직접 내가 경험을 해가지고 쌓아본 이 노하우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더 분석하고 몇 시에 언제 또 얼마짜리를 무엇을 갖다 놓고 하는지 요거를 네. 조금 더 연구를 더 많이 하시면서 매출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그쵸. 하는데 온라인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되신 분이 이 정도의 내고 사실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상품의 특징도 있지만 아마 또 대표님이 노력하셨던 그런 판매 노하우 한마디로 라이브 커머스의 운도 같이 같이 따라가지고 네. 또 언택트 시장이 또 활성화되면서 식품 시장이 또 많이 성장한 것도 또한몫하셨다라는 생각이 저는 객관적으로 드는데 정확하죠 네, 그냥 뭐 저희가 뭐 운이 거의 70이었고 음. 그냥 상품이 따라줬다 음. 이런 거뭐 제가 한 거는 솔직히 그냥 뭐 열심히 그냥 시간 내서 방송하고 네. 광고도 돌려보고 음. 그리고 광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추이도 해보고 음. 이런 것들 계속 공부한 것 밖에 없고 사실은 그걸 이제 고객님들이 찾아주신 거고 음. 음. 제 노력을 이제 고객님들이 봐주시고 또 음. 과일이 맛있으니까 음. 좀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창고도 지으시고 네. 스튜디오도 이제 하시고 네. 계속 이런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완충해 나가시면서 더좀더 어, 더 체계화가 좀더 되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제가 먼저 사전 인터뷰에서 약간 살짝 들었던 곳이 올웨이즈에서 좀 많이 판매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네. 네, 해주셨었는데 올웨이즈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올웨이즈요? 음... 지금 혹시 뭐 셀러분들 중에서 올웨이즈 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예전 영상 중에 서 올웨이즈 있는 거 갖다가 다시 팔아라라는 얘기도 어, 다시... 그거 봤어요. 저 네, 했었는데. 근데 요... 그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음... 왜저 생각을 못뭐 했지라는 생각을 <웃음> 아, 하고 있었어요. 그근데 네. 네. 지금 올웨이즈가 워낙 좋고 잘 팔리기는 해요. 음... 근데. 어, 농산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농산물은 네. 그러니까 음... 조금 올레이즈 이제 판그 구매하시는 구매자층들이 대부분들이 리뷰가 그니까그 받아들이는 그니까 상품을 받아들이는 이제 반응들이 굉장히 빡빡하세요. 리뷰가 굉장히 나, 낮아요. 제가 어, 판매하는 것 중에 만약에 네이버나 쿠팡에서 뭐 4.8 뭐 5점 나오는 상품들은 올레이즈가 가지고 가면 4점 정도 나와요. 아, 고객님들이 좀 인심이 박하시네요. <웃음> 좀 셉니다. 가격이 좀더 저렴하기 때문에 좀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제가 이, 이 다나 스님 말에 격하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요. 음. 제가 똑같이 만약 위탁을 줘도 저도 판매를 하잖아요. 음. 제가 근데 만약에 뭐 4,000원에 ,000원, 할인해서 판매했을 때랑 똑같은 상품을 5,500원에 팔았을 때랑 음. 리뷰가 틀려요. 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싼걸 사면 싼걸 샀는데 맛있는 게 왔으면 어? 생각보다 맛있는데? 라고 하는데 좀 비싼 거를 샀고 내가 이거에 대한 비싼 만큼의 맛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맛있어. 오 이거 갓 파는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리뷰가 훨씬 더 좋게 붙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제가 실질적으로 몸소 느낀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은 할인 행사를 라이브에서 잘안 합니다 음...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대표님께서 저희 구독자님들께 또 선물 겸으로 해가지고 주실 음...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또 위탁 판매하시는 네. 거에 대해가지고 또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제 구독자 분들께서 이제 다나 쌤님께서 저를 이제 만나면서 인터뷰 할 때도 위탁이 가능하냐고 여쭤봤을 때는 어 단호하게 안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이 좀 부족하다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오늘도 오셔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나 쌤님 통해서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또 위탁가로 해가지고 좋은 상품을 받아 가실 수 있게 집에서 엑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오늘 영상 보신 여러분들 많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이거는. 네. 저는, 저도 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온라인에서 열심히 다이 과일을 다 씹어 먹는 걸로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대표님이랑 조금 더 구체적인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좀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저희 위탁 판매자님들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또 대표님이 연결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는 라이브 커머스의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 요 노하우를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